이녀맨오물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2대2 2대 대2팀 먹고 구멍에 통과하는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연습 게임으로 시작한다 아, 어. 아, 진짜. 이거 어디다 아, 아 <웃음> 이게, 이게 쉽다고? 너무 어려운데? 이게 엄청 어려운데? 엄청 간단하네. 나 같은. 그걸 못하네. 아, 보자. 오케이. 댕댕이를. 내가 모범 답안을 보여줄게. 댕댕이아 좋아, 잘하겠다 요루루 팀이고요이거 엄청 쉽지. 설마 이걸 통과 못하는 사람이 있겠어? 진짜 가만히 있어. 아, 지금? 어? 어? 어? 뭐야? 통과? 휴! 뭐야? 휴! 물에는안 비었나보네. 아니, 어떻게 했어? 휴! 블루티 20점 가져갑니다 야 옐로우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어? 에이 너무 쉽다 이거 에이 뭐야 이게 아 이건 어, 너무 쉽잖아 어 과연 오 오! 쉽다고요? <웃음> <식사고요>? 쉽다고요? <식사고요? 웃음> <식사고요? 웃음> 뭐야 <웃음> 완전 못하네 잠깐 이럴 수가 여이야 우리 예실력을 보여주자고. 하이킹. 늑대야, 제대로 보여주자. 아, 이건 쉽네. 어, 한쪽으로하자, 한쪽으로, 한쪽으로. 오케이, 나 왼쪽으로 갈게. 지금! <웃음> 아, <웃음> 너네 진짜 짱짱 못한다. 늑대 못해. <웃음> <어려워. 웃음> 아, <웃음> 아, 늑대라 팀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 나도 이여매님테 팀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 아유, 네. 보여줄 테니까 좀잘 보고 배워봐. 공 놓기. 방해하기. 공 놓기. 방해할 수 있네 이거? 공으로? 공 넣기 공 넣기 야 공으로 방해할 수 있어 호옷 호옷 오야 공! 야 블루팀이 40점으로 1등? 완전 저런게 어딨어 야 잘한다? 진짜? 우리도 공 넣어야겠다 옐로우 화이팅 화이팅 2등만 하자고 우린 야공 넣어 공 넣어 아이 너무 쉽다 이거 내가 좀 뒤쪽으로 갈게 아 이거 점프하고 어, 공이 먼저 갔는데 후아 이렇게 <목소리> 어어다 미호님부터 <웃음> 물에 한번 들어오고 싶었어 그래 괜찮아 우리 어차피 2등이에 요즘 덥긴 하지 오케이 레드 팀이 이제 한 번만 더 성공하면 돼 우리 둘다 성공하면은 그도 이등할 수도 있어 어 화이 옐로 팀만 뺏기자 어아 <웃음> 너무 쉽다이 때문에 안 보이지 <웃음> 어, 어. 잘 나왔지 와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형 누워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히 <웃음> 이거 공으로 방해하는 거 너무 사기 아니야? 실수 <웃음> 색깔도 똑같아. 오케이 레드 팀이 2등으로 달려갑니다. 오만마, 의절 건데. 여기들 의 건데. 여기서 방해. 방해야 방해야 방해. 방해 해보시던가. 방해. 그어 <놀람> <방해>. <놀람> 오케이 <놀람> 나이스 나이스. <놀람> 나이스. 요루르호루루 떨어졌다! 요즘 덥더라고 아, 그래, 물속에 풍덩! 엘로팀 파이팅! 우리 2등이라도 하자! 파이팅! 엘로팀! 아뭐 너무 돼? 쉽다! 뭐야되는거야 점프하고! 다이빙해! 과연? 지금! 왜? 어? <웃음> 둘다 실패! 아싸! 나이구야! 우리 레드팀이 2등이다! 어 블루팀의 승리 자 그럼 다음 게임은 팀이 바뀔 건데 이번 게임은 아주 무시무시한 벌칙을 걸고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꼴등에게만 벌칙이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댕댕이란 나랑 에이스끼리도 붙었네 아, 진짜... <웃음> 이나는 <이러면> 무조건 이기 어나 <웃음> 아, 핑크머리잖아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점프 점프. 이건 뭐 그냥 이기지 이 정도는 어이구 어, 이게 점프 아니었어? <웃음> 아, 하지만, 위험해서 10점! 복탄이었네. 아, 예, 10점, 10점 정도는 괜찮아, 10점. 뭐좀더 벌칙. 날 못하... 벌칙밖에 만들고 싶은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더 못하는 팀이 어... 있어. 보자, 팀 보자. 어이, 나 단미호력동 팀이야! 오케이, 에이, 여기. 나만 믿어. 아, 아이, 쉽지, 너무 쉽지. 쉽다, 이건. 이건 뭔데, 근데? 이거 눕는 거잖아, 누워. 뭐해야 돼? 누워! 과연? 짱! <놈> <놈> <놈> 어, 너무 쉽다, 이건. 아, 너무 아, 아, 쉽다. 댕댕아, 잘해보자고난 뭐, 잘했어. 그래? 나도 아, 못했어. 아니 다음 우리 애대가 철했는데 지느 떼가 야잘해놔 진짜야. 야자 여기 여기가 제일 폭탄이다. 아이고 어, 이거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지하 아, 토끼. 야 방해 방해 아니, 방해 너, 방해. 오 어떻게 야내 어떻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따 어, 어. 여기 완전 폭탄이고요. 못 참해. 너도 쳤잖아. 저렇게 남 탓하니까 꼴찌 하는 거라고. 꼴찌 하는 거지 뭐. 꼴짜면 벌칙 받아야지. 팀워크가 어? 꼬만?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안... 아 여기서부터 아! 아 <웃음> 잡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진짜? 아 물그나무였어. 물그나무였네. 나 방금 물그나무 섰는데 떨어지던데? 우리는 늘 쉬운 거 나오더래. 그래 그래. 우와, 아 너무 쉽다. 그냥 이거 일자로 서 있자. 그래. <웃음> 공지 번호. 수발아. 이번 거가 뭐가 달라지네 숨만 쉬어도 개네요. 나 아, 여기 10분만 나오잖아. 아, 저기 운이 좋네. 운도 실력이야, 멍청이들아 맞아. 운도 실력이야. 아, 나한 번만 동감하고 싶은데 이거. 과연 시도 때 잘해라 죽기 싫으면. 레베티. 핑크 머리. 어? 야, 야. 이거 야, 이거 한 명은 누워. 왜 뭐, 누워? 그냥 무무함 숨 제가 알잖아. 서하려고. 그래서. 음? 왜 거기서 뭐 <웃음> <웃음> 아! 아둘다 떨어지고. 너너도못땐 너무 졌좀 잘했어야지. 이팀 완전 못 하는데요? 이거 뭐 숨만 쉬어도 이거 2등 하겠는데? <웃음> 아, 센짱. 오케이. 쉽다, 쉽다. 이거 어떻게이야 <웃음>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웃음> 어? <웃음> 어라? <웃음> 물에 <웃음> 닿진 않았네 뭐지? 아, 이거 엑스맨이야? <웃음> <웃음> 하지만 아, 내가 한 1등 번도 통과 못했지만 2등이다 우리 1등이다 1등 아 우린 뭐 대충 해도 되겠구만 아 너무 쉽잖아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엘로우팀이 한 번만 성공하면 우리가 동점이라서 리게임해야 되는데? 야지금때 어, 잘해라 너나 잘해라 아 너무 쉽다 얘네 잘해 팀워크가 좋은데? 아저 팀워크 진흙대로 못하겠어요. 그 전적으로 나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벌칙 자, 나시고요. 과연? 제발 아나 이거 할거할수 있을 것 같아. 일로 아, 오지 마라. 그냥 서 있는 게 일자로서, 낫죠? 일자로서, 어, 일자로서. 일로 오지 마. 일자로서, 어, 일자로서, 그래. 일자로서. 일자로서. 야 근데 안 보여. 어떻게 안 보여. 아보아 뭐? <웃음> 아, 뭐하냐. 아 뭐하던데. 뭐하데 얘네 진짜 못난다. 옐로우팀 꼴찌자 옐로우팀 벌칙 확정입니다 아나 진짜 진호 때때놔 아니 그나마 10점 더 내가 낸 거야 벌칙 받으러 가보죠 오. 준비한 오. 맵이 있습니다 벌칙을 위해 오, 오. 이겸은 벌칙 실행합니다 어. 벌칙 시작 죽어,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죽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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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냐고 자, 이제, 지휘대가 아! 어, 벌칙을 받아볼까요? 어. 오! 잘해주세요. 주 주고, 주 주고, 주 죽어 죽어 죽어 죽어 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주고, 됐다 됐다 자 벌칙 시작 어어어 가기 싫어 기 싫어 기 싫어 기 싫어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웃음> 자, 이렇게 걸쭉도 받아 보았습니다. <웃음> 자, 이렇게 보였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안녕히계세요 안녕. 뿅.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 구독 뿅. 좋아요. 안녕!